이번 시간은 예비창업 패키지 전담 멘토들이 해야 하는 의무 또는 역할들에 대해서 작성해야 되는 보고서 위주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멘토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창업 멘토링이란 예비창업자 즉 멘티와 창업 경험이 있거나 창업 전문가인 멘토 간의 지원적 관계 어떤 지원이든 어떤 릴레이션십을 구축하는 그런 과정을 창업 멘토링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 중에서도 예비창업 패키지의 전담 멘토는 창업기업의 사업 진도를 점검하고 그리고 점검 과정에서 창업을 하거나 또는 창업에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 또는 여러 가지 조직적인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 주기 위해서 또는 경영 자문, 이때 사업화를 진행하기 위해서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자문 등을 이제 전담해서 멘토링을 제공하는 기술 전문가이거나 또는 경영 전문가로 저희들이 이제 멘토로서 등록이 된 자를 예비 창업 패키지의 전담 멘토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담 멘토에 대해서는 전임 멘토와 겸임 멘토로 구별됐는데요 어, 전임 멘토는 재직 중이지 않거나 또는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인데 단 사업체를 보유하시더라도 업종 업태가 컨설팅이나 또는 자문 등이 포함되는 경우는 전임 멘토로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이거나 사업체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겸임 멘토로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겸임 멘토와 전입 멘토의 차이는 바로 이제 멘티의 수가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의 사업 멘토링의 기본적인 구조는 어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거인데요. 멘티의 역할 그리고 멘토의 역할을 구별해서 먼저 사전에 매칭이 되기 전에 수행해야 되는 과정들을 이제 화면에서 지금 보시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멘티들은 진단지를 통해서 자가진단을 하고 그 진단의 결과에 따라 자기가 부족한 게 뭔지를 설정을 하고 그 설정된 것을 기반으로 멘토를 설정하게 되는데요. 멘토를 선정을 할 때는 전담기관에서 전체 우수 멘토 리스트를 드리게 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서 아, 내가 부족한 부분을 아, 이런 분하고 멘토를 하면 보강이 충분히 될수 있겠구나라는 걸 확인해서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신청을 하게 되면 전담멘토가 신청한 멘티의 정보를 확인하게 되고 그 내용에서 아 제가 충분히 이 멘티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전담멘토가 승인을 하게 되면 서로 쌍방향의 서로 상호 논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멘티로 또는 멘토로 이제 매칭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멘토로 결정이 되면 창업자는 멘토링 설문조사를 하게 되고 멘토는 멘 함께 그 계획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고 그 작성된 계획서를 주간 기간에 우리가 제출을 하면서 비로소 이제 매칭된 멘토링 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멘토링을 어, 하시는 과정 8개월 동안에 진행하시는 것은 어, 온라인, 오프라인 어떤 경우로도 다 활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월 2회 동안 진행을 할때 최소 2시간 이상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게 규정이고 그다음 월별 멘토링을 작성을 하실 때마다 매달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활동하는 활동 중에 현장 점검을 하는 것이 두회에 거쳐서 중간과 그다음에 최종그 현장 점검을 실시하셔야 되는 것은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항목이고요. 이렇게 팔 6개월 동안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사후 멘토링 활동을 진행을 하는데요. 창업기업은 지금까지 했었던 멘토링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설문을 진행하고 멘티들은 창업 역량 자가진단 키트를 다시 한번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개월 전과 종료 시점에 역량 진단 키트를 작성을 하게 되면 그 비교표가 자동으로 산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산출된 비교표를 우리 멘토님들에게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그 멘토링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제출하시는 곳은 주간기간이 아니라 창업이음에 온라인으로 제출을 하시면 자동으로 그 파일이 주간기간에 다 파일이 넘어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 에 있어서의 멘토링을 진행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멘토링 과정에서 첫 번째 보시게 되는 것이 창업자들의 그 자가진단 키트입니다. 이 자가진단 키트는 어, 보시는 것처럼 다섯 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업자의 역량이 처음에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즉 기업가 정신적인 거, 그다음에 사업을 준비한 정도를 체크하는 것이 창업자 역량이고, 그리고 이 창업자가 또는 이 아이템이 진입할 어, 시장의 기회를 충분히 알고 있나에 대한 점검이 두 번째 트랙에 대한 내용이고, 세 번째는 그래서. 이 창업자가 만들려고 하는 아이템이 어떤 것이고 경쟁사에 비해서 차별성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고객의 니즈 또는 고객들의 그어 혜택을 충분히 주도록 되어 있는지 또는 확장 가능성은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어 아이템 분석 그 다음에 이잘 팔릴 아이템을 통해서 어 어떻게 만들어 팔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잘 수립되어 져 있는지를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액션 그래서 구체적으로 누구와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판매하고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고용할 거고 또는 자금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점검하는 다섯 개의 트랙으로 되어져 있는 결과표를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텐데요. 잠깐 내용을 한번 볼까요? 창업자가 주는 결과표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들이 또 하셔야 되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창업자 역량 트랙에서는 사업가로서 준비되었는가를 보는 게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들은 체크를 할 때는 모르지만 그 결과표에는 기업가 정신이 얼마나 함량이 되어져 있느냐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 에 이때 준비성은 창업 사업자로서의 준비성 뿐만 아니라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알고 있느냐를 체크하는 질문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정신 그러니까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어떤 혁신적 진취적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자질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 수행하기 위한 요소는 충분히 잘 아시죠. 만드는 요소 파는 요소 그거를 수행하기 위한 사람이 있는지 필요한 어떤 요소, 기술에 대한 요소 또는 자금에 대한 요소 또는 인프라에 대한 요소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묻는 게 창업자 역량 트랙 질문지에서 질문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시장 분석 트랙인데요. 이제 시장의 군즉 시장 안에 들어오는 공급자 그리고 이 시장에서 또 다른 엔드 유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과 산업에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건 산업이고요. 시장과 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산업 분석에 대한 정도. 근데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 시장이 매력적인지를 보는 규모라든지 성장성이라든지 또는 성장 요인이 있는지에 대한 걸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시장 안에 있는 누구예요? 시장은 뭐의 군? 고객의 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죠그그 고객들을 잘 탐색하고 그를잘 확인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지로 되어져 있는 시장 분석 트랙에 대한 결과표를 받아보시게 될 거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 아이템을 통해서 그잘 그렇죠? 팔리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을 얘들이 갖추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아이템 분석 트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또는 얘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잘 알고 있는지 그 다음 이 아이템이 차별적이고 그 차별성이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고객들에게 그 시장의 그 아이템을 통해서 그 고객들이 이 제품을 통해 혜택을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혜택에 대한 얘기를 또는 그 혜택을 느끼는데 확장에 대한 얘기들을 아이템 분석 트랙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항목으로 평가가 되어진 결과표를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트랙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즉 how to make, 어떻게 만들어, how to sell, 어떻게 팔 건지에 대해서 보는데 아직은 예비 창업 단계 이어서 여기에 설문 항목 중에는 경쟁자들이 어떻게 만들어 팔고 어떻게 잘 생산하고 있는지 판매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을 얘가 잘 수립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로 수익에 대한 모델 그 다음에 비용 모델을 우리가 이 비즈니스 모델 항목에서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체크 항목으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액션에 대한 즉 수립한 도출한 비즈니스 모델을 실행하기 위해서 창업자들은 생산을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고 판매를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생산을 하는데도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있겠죠. 또는 판매를 하는데도 여러 가지 그 프로세스 그리고 요 근래는 워낙이 그 판매의 프로세스는 워낙이 다양한 그러니까 과거처럼 유통이라고 하는 구조가 다양한 방식으로 온라인으로 또는 여러 가지 형태들의 SNS, 뭐 OTT,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의 그 판매 방식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걸 구체화시키는 것이고 그럼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기능 필요한 아까 사업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잘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가진단 음, 키트에 대한 결과표를 받아보시게 되고요. 그리고 그걸 점수화해서 여러분은 받아보시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두 번, 그러니까 한 번은 제일 처음에 멘토링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받으시고, 멘토링이 다 끝난 다음에 대표가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에 대한 두 번째, 8개월 후에 자가진단, 그 영양키트에 대한 결과표를 받아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전과 후를 한번 비교해 볼수 있는 그러니까 대표님이 멘토링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숫자적으로 받아보시는 비교표를 마지막에 보실 수 있다는 것도 우리 멘토링을 진행하는 멘토들의 입장에서도 아 이런 요소에서 어, 여러분들한테도 또 인사이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어, 규정이기 때문에 행해야 되는 결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 또 멘토님들도 또 다른 경험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자가 진단에 대한 부분이 올해 새로 어 추가가 됐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이미 사이트에서 잘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트를 들어가시는 방법은 어 화면에 제일 그 케이스타터 메뉴 중에 어 대표님이 또 확인하실 수 있는 건 고객센터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거기에서 어그 자가 진단 키트 내용을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질문지들. 그러니까 창업자가 받게 되는 질문지 그 다음에 우리 멘토님이 작성해야 되는 양식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창업자가 작성하는 설문지가 있습니다. 똑같은 양식으로 두번 제공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멘토를 시작하기 전에 예비 창업자가 작성해서 멘토님에게 송부하는한 번이 있고요. 이 내용을 실제로 8개월 후에 최종적으로 4후 다시 작성을 해서 우리 멘토님에게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사업 내용에 대한 내용은 자가진단 키트에서 보실 수 있는데 어 여기서 보는 거는 스스로가 어떤 성취 동기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조직적 역량이라든지 위험 감수성 또는 멘토링 지원에 대해서도 내가 어떻게 생각했다라는 걸 사전사후로 비교해 보실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멘토님들도 아, 이 멘티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상황을 한번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어, 창업진흥원이나 중기부 입장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좀더 많이 쌓이게 되면 앞으로 멘토를 할때 어떤 점에 더 어, 멘토링을 위해서 어려운 점이 뭐고 또는 멘토링을 하는데 어, 좀더더 더 보강을 해야 될 내용이 뭐고 이런 것들을 좀더더 더 많이 쌓아서 어,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멘토링 계획서 제가 앞에서부터 몇번 말씀을 드렸던 멘토링 계획서는 원래 처음 만드는 내용인데요. 한번 내용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멘토링에 대한 전문 분야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전문 분야는 창업자와 멘토가 합의하는 그런 어떤 전문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경영 쪽이 주가 될 수도 있고요. 멘티 입장에서는 나는 기술적인 걸 더 많은 자문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기술 전문가를 선택하셨을 거고 그게 아니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됐는데 전반적인 우리가 창업을 하거나 경영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경영 멘토를 우리가 선택을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본적으로 경영과 기술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두 가지 다 하시겠다. 뭐 얼마든지 상관없습니다. 멘토님과 합의해서 적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경영이라는 건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경영을 하다라는 건 생산에 대한 관리도 있고 판매에 대한 관리도 있고 또는 이것들에 대해서 인사에 대한 것도 있고 조직을 만드는 것에 대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멘토님과 멘티님이 합의를 해서 항목을 좀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기술도 모든 기술을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중에서 뭐 AI에 관련된 뭐다 아니면 빅데이터에 관련된 거 어떤 거다 아니면 어떤 원료에 대한 또는 재질에 대한 거다 뭐 어떤 그 기술 분야에 대한 내용들을 항목을 좀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작성하는 멘토링 일정은 이것을 변경하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하지만 처음에 기본적으로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정과 그 다음에 온라인 방법 으로 하든지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하면 어디에서 주로 할 건지인데 가능하면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하신다면 사무실에서 하시는 게 사실 제일 좀 우리가 추천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8개월 동안 멘토링을 통해서 내가 바꾸자 하는 성과가 있으면 결과, 그러니까 아웃 컴입니다. 아웃풋이 아니라 멘토링 몇번 받았다, 뭐 누구랑 몇번 만났다 이러한 실적이 아니라. 아웃컴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싶은 건 어, 제품의 어떤 거 아이템을 내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이 자문을 통해서 또는 멘토를 통해서 내가 그 다음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 어떤 마케팅의 어떤 요소들에 대해서 내가 여기서 마케팅 기획을 하는 결과를 받고 싶다. 아웃컴에 대해서 밑에 써놓은 사례를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목표입니다. 우리 아웃컴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단 이것이 마지막 끝에 가서 성과가 있냐 아니냐 평가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처음에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이렇게 멘토링을 진행하면 훨씬 더 방향성이 그렇죠? 달라질 수 있고 이 계획대로 수행이 아니라 중간에 변경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월별 진행했던 그 보고서에서 충분히 바꿔서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일 처음에 계획은 세우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멘토링 목표를 작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차수별로 8차수 8개월 동안 진행하시게 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실적을 가지겠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 내가 멘토링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8개월 동안 계획을 작성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전담 멘토가 작성을 일단 하시고요. 합의하에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작성한 것과 아까 창업자가 보내준 자가 진단 결과지를 함께 주간기간에 보내주시면 여러분이 이제 멘토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새로 처음 나온 양식이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활동보고서. 자, 뭐 거의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다른 양식이 약간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멘토링의 내용을 기술 멘토를 했는지 경영 멘토를 했는지 그냥 체크하시는 겁니다. 경영 애로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법률적인 문제 또는 우리가 회계적으로 뭔가 해결해야 될 것들 마케팅적인 요소들도 포함이 되고요. 다 이제 요소들이 다 포함됩니다. 마케팅. 뭐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 생산에 관련된 어떤 그런 애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하면 경영 멘토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기술 멘토, 경영 멘토 다 했다. 이번 달에 그럼 다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기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기타는 사업비를 쓰는데 사업비를 용역을 내가 하는데 그 용역에 관련된 어 사람을 잘못 만났는데 우리 멘토가 연결을 시켜줬다. 아니면 용역 보고서를 쓰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도와줬다. 뭐 예를 들어 이러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기술 애로라고 보기도 그렇고 경영 애로라고 보기도 그렇고 구별하기가 어렵다면 기타로 표시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당 항목에 표시를 해주시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창업 기업의 사업화 단계입니다. 즉 현재 시장 분석을 하고 있는 상계인지.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는 단계인지 전략을 하는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단계라는 건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멘토링 내용과도 좀 관련 있는 그런 항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 어떠세요? 혹시 작년에 멘토링을 진행해 보셨던 분들 작성하려고 보니까 칸이 너무 부족하셨죠? 그래서 이번엔 칸을 조금 늘렸습니다. 그래서 1차 멘토링의 과정, 2차 멘토링의 과정을 1회, 2회를 다 작성할 수 있게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어, 활동 보고서를 한 장으로 하지 않고 두 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또 혹시 두 장에 거쳐서 1, 2차에 대해서 작성하는 것이 좀 부족하시다고 생각이 되면 어, 기타의 내용들, 그죠? 다른 어떤 특이사항이 있다든지 한 내용을 어, 작성을 해주시거나 또는 어, 실제로 만나서 하는 멘토도 있지만 만나는 사이사이에 전화를 통해서 또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멘토님들이 멘토링을 진행해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발생했던 내용들도 기타 어, 그 활동 및 특이사항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 1차 멘토링, 2차 멘토링에 대한 사진들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현장 점검에 관련된 체크하는 내용 있으셨잖아요.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이 이제 3번 지금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어, 두 장에 거쳐서 어, 멘토링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신 후에 어, 이 내용을 어, 반드시 주간기간에 제출을 해주셔야 어, 한 달에 대한 활동이 완료가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렇게 제이 해서 8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면 결과보고서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보고서는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큰캐다고리로첫 번째는 멘토링을 진행해서 실제로 진행하기 전과 후가 변화되어 졌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창업자가 어떻게 변화되어 졌는지 혹시 아이템이 피보팅이 되지 않았는지 시장이나 고객에 대해서 바라봤던 관점이 혹시 달라졌는지 아니면 시장 자체가 바뀌었는지 고객이 바뀌었는지 그런 내용 또는 어, 제일 처음에 창업자가 사업 계획서를 통해 선정이 될 당시에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멘토링 과정을 통해서 아 실제로 고객을 만나보고 또는 그 생산자 또는 판매자들을 컨택을 했더니 비즈니스 모델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수정이 되어졌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멘토링을 하기 전과 멘토링을 한 후에 창업자, 아이템, 시장이나 고객, 비즈니스 모델 이렇게 네 가지 항목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작성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후로요. 이거는 팩터를 적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있었던 그 상황, 그 상태를 그대로 작성을 해 주시는데 만약의 경우에 실제로 멘토링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요소에 아이템적인 요소밖에 없었다. 아이템적인 요소에서 어떤 스펙이 바뀌었거나 아이템이 피보팅이 됐거나 했다면 아이템 항목만 있으면 됩니다. 이 모든 걸다 채워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상황에 대해서는 첫 번째 사전에 대해서는 다네개 항목을 다 쓰셔야 되고 사후도 내가 멘토링을 하지 않았고 또 바뀌지도 않았어 창업자가 이러면 그냥 변화 없음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다른 내용 안 적으시고요. 모든 네개 항목을 다 채워야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사전의 상황은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적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항목은요. 이렇게 전후에 있어서 창업자가 바뀌었어요. 또는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바뀌었다면 뭐가 있을까요? 바뀌었다면 바뀌었던 원인이 있었겠죠. 특히 그 중에 멘토가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해서 또는 창업자가 어떠한 동기에 의해서 바뀌었던 간에 어쨌든 하지만 제일 좋은 얘기는 멘토가 뭐를 했더니 이렇게 바뀌었어요라고 하는 얘기가 되면 정말 더 좋은 얘기고요. 근데 만약에 그 내용이 굳이 내가 했던 멘토는 기술 멘토였어서 이런 부분에 전혀 관여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었거나 또는 왜 아닌지에 대한 이유 또는 멘토링을 얘기를 했지만 창업자 실제 안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틀렸다 맞다는 아니에요. 창업자 생각이 틀렸다 맞다는 우리는 얘기할 수 없고 그들의 생각이 그렇다면 우리가 그를 무조건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의무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소한 제안을 하는 거죠. 저희들이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았거나 그러면 그가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의 어떤 했던 활동에 대한 얘기는 잠깐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데 변화가 되진 않았지만 내가 이러한 멘토링을 지원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있으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창업자에게 이들이 이제 예비 창업자로 들어와서 여러분을 만나서 이제 사업자 등록을 내서 창업을 하시게 됐잖아요. 그러면 창업을 하신 그분에게 마지막으로 어 물론 뭐 앞으로도 계속 더 만나실 수 있겠지만 어 이분이 성공 창업을 하거나 정말 사업으로 성공을 하시려면 이런 점에 있어서 어 얘기를 좀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또 특히 예비 창업 패키지를 하신 분들은 꼭 초기 창업 패키지를 하시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 어, 정보지원사업계획서를 하시려면 이런 부분은 좀좀 좀 보강하셔야 돼요 라고 하는 평가자 입장 또는 경험자 입장에서의 그 사후에 하고 싶은 말을 적는 난으로 그 양식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보시면 이렇게 종합결과보고서는 두 장으로 어, 이 장을 절대 넘기시지 마시고 가능한 한두장 내에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에 종합적인 결과 보고서가 작성이 됩니다 월별 활동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멘토님만 사인을 하셨지만 종합 결과 보고서는 멘토님과 창업 기업이 함께 사인을 하는 것을 마지막 이벤트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멘토링 8개월 동안 수거하는 멘토링 결과 보고서까지 양식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어, 멘토한다는 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도 멘토를 많이 진행을 하지만, 특히 예비 창업자들을 멘토를 진행한다라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어, 사업비를 쓰는 방법도 모르고 컴퓨터를 입력하는 것조차도 너무나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는 너무나 자기 것이 강해서 어, 남의 말을 듣는 것에 대해서 귀가 열려 있지 않는 창업자분도 많이 계십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함께 원래 하려고 했던 것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를 통해서 신뢰를 통해서 마무리를 잘하는 그런 멘토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